주변에 보통 당뇨인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약만 먹고 누구는 인슐린을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당뇨약만 먹는데 어떤 사람은 약까지 먹고 또 주사도 맞아요 이 기준을 나누는 게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당화된 달아진 혈색소 그 해모글로빈을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식전 식후 이런 거 상관없이 이 당의 평균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정상 수치가 한 5.6% 정도가 정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6.5부터 우리가 당뇨로 진단하게 되고 이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의 평균 수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보통 두 달에 한번 피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시고 또 당뇨이신 분들로 보통 3개월에 한 번씩은 피검사를 통해서 이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하는데 이세 번이 모두 피검사에서 7.0%가 넘으면 의사가 인슐린을 주사로 처방합니다. 그래서 이 당화 혈색소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그래서 전에 회원분들을 만나면 만약에 당뇨이다 이러면 당화혈색소 수치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당뇨가 빨리 개선되진 않지만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빼독이라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식후 혈당이 문제인데요 밥 먹고 난 뒤에 어, 포도당 이라는 걸몸 안에 미친 듯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높아졌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엄청나게 높은 건데 한 200까지도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혈당이 오고 고혈당이 오면 또 쇼크 가옵니다 그리고 몸 안에 되게 많은 장기들이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통해서 세포 안에 당을 넣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당화 혈색소를 한번 짚어볼 건데요 혈색소 이건 피의 색소잖아요 피가 무슨 색이에요? 네, 빨간색이죠. 피는 이 빨간색 색소가 들어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헤모글로빈입니다이헤모글로빈에 당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렇게 당화혈색소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 혈당 조절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만성으로 합병증이 생겨나서 고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 하시는 게 바로 이 합병증이죠 그래서 이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심혈관계 합병증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있죠 이렇게 많은 혈관들이 엄청 빠르게 망가지거든요 이런 혈관들이 쉽게 망가지다 보니까 발가락을 자르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당화혈색소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병원 가기 전에 식단을 조절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당화혈색소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약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당뇨를 통해서 생기는 합병증들이 진짜 무섭습니다 눈이 먼저 망가지고요 그리고 뇌경색, 동맥경화, 그리고 말초신경병증 이게 손가락 발가락 썩어서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 신장이 망가지는 건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성기는 장애는 모든 대사질환의 1번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의 발기부전은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기타 등등 모든 만성질환의 모든 질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둔해지고 뭔가 몸이 이렇게 빨리 에너지가 쏟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당뇨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슐린이 정신을 못 차리고 헬렐레 하면 그게 당뇨병이구나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자물쇠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이 자물쇠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이 열쇠 역할을 하는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그래서 피 속을 떠돌아다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입니다 근데 이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양이 많아지면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드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당뇨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